자 유튜브에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사용법은 나중에 어, 파트 4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유튜브는 누구나 다 가입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는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어 일단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회사의 채널이고 여기에다가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유튜브로서 영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같은 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메뉴 중에서 만들기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어, 유튜브가 우리들에게 무료로 이런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뭐 지금처럼 이제 BGM도 있고요. 아니면 특수효과, 효과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구 소리, 가구 소리다. 뭐 이런 소리예요. 뭐 충돌음. 네, 이런 효과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음악에 가면요. 저작권이 이제 표시를 무조건 다 무료는 아니고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등록을 할때막 영상에 대한 설명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저작자를 표시해라 마라 이런 얘기, 내용들이 있어요. 예,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여기서 있는 노래들은 뭐든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찾기도 조금 힘들어요 다 들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는 아동 위주의 영상이다 보니까 아동을 카테고리로 골랐고요 뭐 기분은 약간 밝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밝게 그리고 악기는 뭐 아무거나 다 골랐으면 모든 악기를 할게요 그리고 시간도 여러가지 있는데 뭐 몇가지 추출이 안되니까 시간은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쭉다 들어보죠 방정맞은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느긋하게 괜찮아요 이런 것도 좋고요 뭐라이센스 표시도 굳이 안해도 되고 피고울 소리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자운로드받 네. 다운로드 운로드 받아 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어 일단은 폴더에 좀 갖다 놓게요. 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 소스 안에다가 아, 붙여 넣었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따로 두셔가지고 뭐 음향 소스라고 해도 되는데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한 폴더 내에 그냥 다 관리하기 편하게끔 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이제 본 편집 영상 쪽에다가 넣을 거예요. 타이틀 영상 이미 <웃음> 소리가 다 들어갔고요. 자, 본 영상에만 넣으면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음, 여기다 한번 불러 들어와야겠죠. 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빈 공간이 없네요. 자, 오른쪽 버튼. 영상 위에서가 아니라, 이런 공간들이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가져오기가 나와요. 오른쪽 버튼. 자, 아니면 여기서 이런 거 눌러도 나옵니다. 뭐, 여기에 보면, 가져오기 이런 거뭐 있거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버튼 해서, 가져오기. 한 다음에 자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다운받았던 Dancing on Green Grass라는 걸 열어볼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사운드는 뭐 눈에 보이지는 않은 거니까요. 더블 클릭해서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여기 에 파형으로 그냥 보여요. 여기서 들어보시면 <목소리>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점하고 아웃점을 설정을 해서 그냥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드래그를 어디다 하느냐면요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비어있는 오디오 트랙들한테 끌어다 놓으시면 되구요 자 여기서 바로 가지고 와도, 뭐 편집을 안할 거니까 여기서 바로 끌어와도 되고 여기서 끌어와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끌어와서 자 여기 쯤에다가 그냥 배치를 하시면 돼요좀 영상보다 길이가 기니까 좀 많이 남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잘라 버리시면 되구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소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이, 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잘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좀쫙 줄여버릴 건데요. 뭐 볼륨은 이렇게 트랙을 약간 길게 열어주시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죽여주시면 됩니다. 제로라고 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커요. 자더 줄입니다. 네. 아예 안 나네요 제로로 가니까. 네,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얘 뭐, 좀... 네, 뜯어볼게요. 얘 네, 점점점이. 자이 오디오 부분도 조금 더 효과를 더 재밌게 쓰려면요 오디오 클립 믹서 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을 볼륨을 정말 디제잉을 하듯이 어, 나레이션을 할 때는 줄였다가 나레이션 안할 때는 올렸다가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여기 효과 컨트롤에 보면 이 볼륨 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번 해 볼게요 요이거예 공, 공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이거는 고정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 클릭을 딱 하면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녹화 라기 보다는 그 상황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디오를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플레이를 시켜 주고요 안녕, <목소리> 뉴리티티티. <목소리> 아, <목소리> 예, 켈라예요. 뭐 오늘은 이거 아빠 건데,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이제 뜯어볼게요. 예, 손, 오, 음. 이건 뭐지? 어?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록이 남아서. 안녕, 뉴리티티티비의 채라예요 오늘은 이거 왔다 갔다 건데,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이제 뜯어볼게요. 아, 지금 기록이 안된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제가 이를 갖다, 어, 나레이션이 없는 동안에는 살짝 끌어올려서 소리를 크게 했다가, 나레이션이 나오면 또 살짝 내려서 소리를 작게 했다가, 이걸 이제 반복을 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레프트 라이트 뭐그 정도만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마스터 볼륨.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은 오디오 채널에 그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A1, A2, A3 이렇게 있는데 A1에는 원래 영상에 나레이션이 있던 부분. 들그 부분이 여기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볼륨을 조절하는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온 BGM을 A3 트랙에다 갖다 놨잖아요. 물론 2 트랙에다 이렇게 갖다 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볼륨을 여기서 A2 트랙에서 보고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거죠. 되게 간단하네요. 자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채널 볼륨 이라고요. 여기 있죠 채널 볼륨에 가서 지금 전체 볼륨 이거 마스터 볼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볼륨을 여기서 시간대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파란색으로 탁 켜지면 그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키었다 왼쪽 키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뭐 그러면 음.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쯤에부터 두고 마음에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소리를 이제 높였다 줄였다 볼륨 조절하는 것들은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나레이션을 쭉 어떻게 하는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때 그때 좀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BGM 있는 오디오 투 트랙, 오디오 투 트랙이죠. 지금은 선택이 안돼 있으니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래도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 표시기가 거기 없기 때문에 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죠 자 신경 쓸거 없구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오디오 클립 믹서 라는 패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키프레임 쓰기 라고 있어요 키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요걸 움직이는 것을 기록을 할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따라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할거예요 일단은 보시면 바로 합니다 얘를 미리 켜놓구요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요 현재 위치 표시기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쓸 수가 있게 돼요. 안녕! 누리티티티비의 잘라예요 오늘은 이거 아빠 건데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이제 뜯어볼게요. 봉... 봉... 개가 그려져있는데요? 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안하타이밍을좀더 힘드네요 너무 많아요!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팔아요! 이거... 집에서 꼭 뜯어야 돼요? 아니... 면 이거 생달려가지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편하죠 말안 하는 구간이니까 그때 요걸 또 반짝 올렸다가 <웃음> 말 하는 구간이 나오면 위치가 올라갈 거에요 네 요런 것들을 사랑해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음 다음에 더더더 더, 더, 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갈 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지금 오디오 투트랙 원래 이렇게 닫혀있으면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늘려놓고 보면 여기에 어 여기 점들이 막 보이죠. 이 점들이 제가 이 조절기를 위로 올렸을 때 볼륨이 쫙 올라갔다가 유지되다가 다시 볼륨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게 되면 안무 아무 여기서 아무 작업도 이제 안할 건데 여기 자동으로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록이 이제 끝났으니까 꺼버려도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들어볼게요. 이제 뜯어볼게요. 이거 제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이 그리고 제가 이걸 안 건드리고 한동안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 집어 내리는 거죠. 이거예요. 제가 당기는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번, 그러니까 마우스는 여기. 번개가 있습니다 공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동으로 올라가라. 어? 이렇게 나세요 내려와라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사... 쉽게 나레이션에 맞춰서 배경음악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 거죠 자, 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나레이션이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안나고 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 맞게 좀쓸수 있다 라는 것만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할게요